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클럽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는 방법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양팔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함으로써 클럽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다면 오늘은 그 양팔이 빠르게 움직일 때 조금 더 스피드를 부가적으로 내줄 수 있는 바디턴 동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디턴 동작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 이제 엑스펙터를 최대한 했을 때 내가 백스윙을 갔을 때몸의 꼬임 하체의 버팀과 상체의 회전, 골반의 각도와 어깨의 각도의 차이점이 나타내주는 그 X 팩터의 양을 최대한 크게 가져갔을 때 어, 다운스윙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는 꼬임보다는 조금 더 회전에 집중을 한다. 백스윙을 갈때 어깨가 조금 더 자유롭게 회전을 하기 위해서 하체의 버팀을 포기하고 상체와 하체가 같이 움직였을 때 어떻게 다운스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내 하체의 움직임을 가장 강하게 버텨주면서 내 어깨가, 내 하체가 가장 이렇게 버텨주면서 회전이 최대한 적게, 가급적 하체가 정면을 보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우리가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때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팔이 내몸 앞을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동작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게 옆구리에 이렇게 붙는다거나 혹은 팔을 멈춰놓고 클럽 헤드만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공을 친다거나 하는 동작이 아니다. 양팔이 내몸 앞을 자유롭게 지나가는 도중에 백스윙 때내 하체가 회전하지 않고 최대한 버틴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려고 할때자이 다운스윙의 시작이 제일 먼저의 시작은 이 클럽을 던져주는 던져주는 동작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면서 내 어깨가 돌아오는 게 최대한 늦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갖다가 바디가 먼저 턴을 하면서 클럽이 들어온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왼쪽 어깨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체가 그대로 턴을 한다. 이러면 우리 왼쪽 어깨는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내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이만큼 이동을 한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사이드 아웃으로 스윙하기도 훨씬 더 불편해지고, 또, 내가 스피드를 낼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됐죠. 그러기 때문에 내 어깨가 돌아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먼저 클럽을 내려주신 상태에서 자이 상태에서 하체 턴을 시작할 건데 자 하체 턴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체중을 왼발로 옮겨주는 거예요. 자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왼발 발가락 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넘어가면서 몸이 앞으로 쏠리는 동작이 있는데요. 자 이때 최대한 나의 체중을 왼발의 뒤꿈치 왼발의 뒤꿈치 쪽으로 클럽을 던져주면서 나의 체중을 왼발의 뒤꿈치 쪽으로 보내주면서 왼쪽 골반을 가볍게 뒤로 빼주는 동작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무릎이 아주 자연스럽게 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때 체중을 넘기겠다고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뒤꿈치 쪽으로 빼주신다라면은 골반이 스윙이 되지 않고 이렇게, 네, 하체라인을 넘어가지 않고 제자리에 잘 잡힌 상태에서 왼쪽의 벽이 만들어지면서 체중과 턴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클럽이 지금처럼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클럽을 양팔로 휘두르게 된다면 은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99마일이라는 클럽 스피드가 나오게 돼요. 자, 이팔 움직임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나의 왼쪽 골반, 어깨는 뒤를 보고 뻗치고 있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 골반을 내 왼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뒤꿈치 쪽으로 보내주시면서 하체 턴을 해주게 된다면 은 클럽은 마찬가지로 몸 앞으로 떨어져 주고요 자, 클럽이 떨어진 거, 클럽의 움직임과 함께 골반의 턴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스피드가 105마일로 향, 어, 상승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의 팔의 움직임은 그대로 가져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골반이 나의 하체의 체중이 그리고 나의 턴이 지금처럼만 움직여준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뭐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체중을 뒤로 보내면서 나의 몸이 이렇게 상체가 뒤로 빠지면서 체중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이거 잡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클럽을 던져줄 때 혹은 나의 체중이 뒤꿈치 쪽으로 넘어가면서 골반이 돌아갈 때내 코, 배에 아주 약간의 힘을 주면서 조금 더 버텨준다. 내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 몸이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들어간다고 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잡아놨던 스파인 앵글이 조금 더 일정하게 잡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시면 지금처럼 몸 전체가 뒤로 빠지는 게 되게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골반이 틀어질 때내 배, 복근 혹은 코어에 힘을 주면서 다운스윙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체가 숙여진 앵글이 배에 힘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몸이 살짝 웅크려지게 되다 보니까 내 상체가 숙여진 앵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상하체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클럽 스피드가 증가하는 를걸 보실 수있을실 테고 방금 전에 나왔던 105마일보다 약간 더 빠른 스피드로 클럽 을 늘려 클럽 스피드를 늘려줄 수 있으세요. 자 먼저 내가 백스윙을 갈때 최대한 나의 엑스펙터를 강하게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운스윙 때내 몸이 통째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클럽은 지금처럼 뒤로 던져주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클럽은 뒤로 던져주면서 내 골반이 뒤로 빠진, 빠짐을 이용해서 내 골반이 뒤로 빠짐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밀어내거나 이렇게 스위를 시키면서 왼쪽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그냥 무작정 오른쪽으로 돌려준다거나 조금 더 빠른 턴을 위해서 오른발을 차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 체중이 왼발의 뒤꿈치로 넘어가면서 무릎이 가볍게 펴지면서 이때 상체가 들려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은 코어에 힘을 주시면서 다운스윙을 시작해 주신다면 은 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공을 치실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치시면서도 몸의 흔들림이 최대한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클럽 스피드를 늘려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할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지바,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양팔이 어, 양팔이 내몸 앞을 자유롭게 지나가는 그 동작을 해주시는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셔야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동작이지 팔이 몸에 걸리면서 혹은 멈춰있는 상태에서 이 동작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좀더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거나 혹은 클럽 스피드가 늘기는 하지만 그 힘이 100% 공에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헛된 힘을 좀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항상 이 동작은 팔의 움직임과 함께 같이 써주셔야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